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집 앞에서 잘 놀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태국에서 요 23개월 된 아이가 요집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. 이때 당시 아이 엄마는 집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외출을 해서 없는 상태였대요. 이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본 거죠. 도대체 이 23개월 짜리 여자아이가 집 앞에서 잘 놀다가 어떻게 된 걸까? 이제 경찰 뭐 구조대원들이 한뭐 200여 명이 투입돼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을 해요. 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인이 밝혀졌는데 아이 아빠의 친구 40대 미얀마 남성이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요. 에, 내가 아이를 유기했습니다. 어그 숲속 동굴 근처에 두고 왔는데요. 어, 숲속 정령들이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. 이랬대요. 개소리도 참 정성껏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실종 3회만에 아이를 동굴 앞에서 찾은 거예요 아이가 뭐 벌레에 물려 가지고 여기저기 뭐 물려 있고 애가 굉장히 지쳐 보였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 경찰이 말하기에 이 범인이 좀 약물 중독이 된것 같다 아,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해요 아니 참 진짜 진상집도 가지가지네요 그쵸 하여튼 서로서로 서로 이제 아빠 친구 뭐 엄마 친구 이렇게 아는 놈들이 더해요 친구 가려 사깁시다. 네, 지금 뉴욕에서 가장 화제 인 뉴스는 우리 투미니스 보신 분들다 알고 계실 테지만 뉴욕 롱알랜드에 거주하는 22살 개비 페티토양 실종 사건입니다. 이 페티토양은 여행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. 예, 로드트립을 떠났거든요. 약혼자 브라이언 론들이랑 같이 이제 로드트립을 떠났는데 원래는 10월 오레곤 포트랜드에서 이 여행을 마치는 일정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이 약혼자 브라이언이 먼저 돌아왔죠. 그래서, 페티토 양이 지금 가족들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, 브라이언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거부 있는,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, 어떠한 그 정황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뭐, 아무리 물어봐도, 뭐, 변호사한테 물어봐라, 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어, 이,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, 이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빡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을 하더라고요. 아니, 이놈의 부모님이 진짜 웃겨요.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 가지고 지 아들만 혼자 돌아왔으며 야너왜너 너 혼자 돌아왔어? 너너 너 여자친구 어디 갔어? 이렇게 같이 혼내고 찾아야지 이게 정상 아닌가요?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은아 어, 이 페티토 양의 행적을 빨리 차,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주소를 알면 롱알랜드라 있잖아요 한대 가서 그냥 콕 쥐어받고 올까 이런 생각이 막들 정도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 가족이요 페테토형 가족이 브라이언 가족한테 사정사장을 했대요 제발 어떻게 된건지 왜너 혼자 돌아온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줘라 그래야지 이 딸을 찾는데 뭔가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뭐 저런식으로 뭐 변호사와 얘기를 해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지금 페테토형 아버지는 거의 음식도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열받죠 이 8월 24일이 마지막 영상통화 였대요 평소에 뭐 일주일에 세번 정도 부모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8월 30일에 텍스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솔직히 그게 패티토양이 보냈는지 브라이언이 보냈는지 그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지금 애가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8월 24일 솔트레이크시티 호텔에서 그 브라이언 놈하고 같이 있던 게 마지막 행적인데 지금 FBI 당국하고 서포 카운티 경찰이 패티토 양을 찾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투미닛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그래서 이 패티토 양을 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. 이 부모는 진짜 이 딸이 딸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거예요이 예쁜 딸이 약혼자랑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 믿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놈의 새끼가 지 혼자 돌아왔으니 얼마나 지금 애가 타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제발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, 이놈의 새끼가 뭐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리겠어요? 아우, 정말 이 뭐라 할 말이 없고 이페티토 양이 정말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고요. 정말 아무 일 없이 돌아와서 브라이언 뺨을 딱! 때리면서, 야, 네 혼자 쳐가면 어떡해, 어? 이렇게 따졌으면 좋겠다. 이 생각이 듭니다.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, 이야기를 해드려요. 어, 아래 신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. 우리가 혹시라도 뭐 인스타라든지 어디서 본다면 이렇게 함께 신고를 해주셔서 패티토양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>